그 모범생의 장점은 찌질하다, 싸가지 없다. <웃음> 아 왜냐면 저희가 필드에서 하도 많이 싸우니까 이제 서로 훈훈하게 좀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칭찬을 하는 시간 을좀 가질까 해요. 어 태호 형. <웃음> 태영이 형, 나 형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어, 맨날 필드에서 소리도 지르고, 목 아픈데 소리도 지르고 누구보다 되게 열심히 일하고, 어, 담배도 열심히 피고 역시 <웃음> <웃음> <웃음> <그래서> 우리 범생이 NOPE <웃음> 내가 네, 먼저 할게. 우리 하빈이 형, 누구보다 열심히 유행어 챙겨오고 필드에서 써먹을 멘트 정리해서 오고 개인기 연습해서 오고 <웃음> 정말 준비된 딴따라 <웃음> 진짜로 여자한테 너무 웃기게 생겼어. <웃음> 자한테 인기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음. 정말 잘생겼어 너는. 음. 근데 가라도 여기니까 잘생긴 거야. <웃음> <웃음> 나가서는 까불지 마. 진짜로 하민이 <웃음> 형키 크고 키만 크고 키만 크잖아. 내가 진짜 민속준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형 얼굴을 보고 아니라고 어. 생각했어 진짜 맞죠? 나난 노래 보면서 또 느낀 게 있어 와.. 나는 정말 선청적이지만 태영이는 진짜 후천적이구나 뭐가? 사람을 웃기려고 자기가 일부러 머리털도, 머리털도, 머리털도, 머리털도, 머리털도, 머리털도 하지마! 어, 하지 하지 하지 야! 야이새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저희 이제 훈훈하게 마지막 질문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나는 지금 조회수가 500만을 넘어간 우리 순위 영상 와, 아, 순위. 아난 아, 다른 것도 다른 건데 그거를 보고 밖에서 알아보는 분이 가끔씩 생겼어 너를? <웃음> 어,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웃음> 나는 개인적으로 그 역시 스파르타 음. 음. 그 오신 그 영상이 있는데 궁예, 궁예. 어, 누구인가, 누구인가. 아, 궁예. 누가 뱃소리를 눌렀어 그거 알지. 했는데 이제 어, 그때 뭐... 영상에서 잘린 부분이 있는데 <웃음> 그때 뭐. 철퇴를 때리잖아요 원래 그렇그래 최대생 아 뭐니뭐니해도 그래도 우리 범생이를 울렸던 거 결제 <웃음> 마지막 날 울먹울먹 하는 거를 건드려 줘가지고 <웃음> 오른볼을 터뜨려 내가 이제 뒤에서 기분이 되게 울적해가지고 그집 안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데 두, 누구였지 누가 와가지고 야 이거 울면 유튜버 각이다 이래가지고 아니 약간... 얘야 <웃음> 아니, 사람이 우는 걸왜 영상으로 만들 생각을 하냐고. 아 나는 진짜 울, 알았야 전부다. 아, 울 알았어. 일이 뭐가 있어. 아니, 그거 벨트라고 끝났으면, 나갔으면 인정하는데, 또 하고 있잖아. 그래. 여름 또 하고, 가을도 하는데, 왜 그래. 우냐, 이거야. 여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 그럼 그때 왜 울었어요? 그래, <웃음> 이게 내가 그래. 그래. 전부다음문이라니까 아, 의문이라. 아무튼, 아,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그냥 뭐울 수도 있지, 씨. 이번에 가을에 울거안는 거야, 거야. 이거 맞지, 내가 봐! 민속촌 마지막 날에 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민속촌에서 만날게요! 안녕~~ 왜 <웃음> <웃음> 갑자기 이렇기 끝났다고? <웃음> <웃음> 너무 길어 잘라야 돼 빠이빠이 <웃음> 오케이